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1987의 주역들이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된 고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공식 카페를 통해 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참배한 영화 1987의 장준환 감독, 배우 김윤석, 이희준 강동원, 여진구의 모습을 공개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들은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열린 무대 인사를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마성모란 공원에 있는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날 참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인의 모습을 연계한 여진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사진을 올리면서 영화 1987의 장준환 감독님과 박처장 역의 김윤석, 박종철 역의 여진고 잘생긴 청년 이한열 역의 강동원,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 역의 이희준 배우가 함께 마성모란 공원에 있는 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네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개된 사진 속 영화 관계자들은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등록해주세요. 이날 이들은 고문익환 목사의 묘소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해주세요. 문익환 목사는 영화의 엔딩에서 실제 오열하며 박종철 열사여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한열 열사여라고 부르짖는 인연물이다. 등록해 주세요. 관계자들은 고문익환 목사의 24주기를 맞아 문익환 목사의 묘소에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고인의 아들이자 1987에서 안전교육부장 역을 맡았던 문성고는 영화 1987의 제작팀이 문니환 목사 24주기 묘소 참배에 함께 해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해 6.10 항쟁을 이끌어낸 민초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최근 전국 관객 500만을 넘어섰다.